자 테스트에 사용된 4070 갤럭시 EX 화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핑크 제품도 나온다고 해서 뭐 DLX1 핑크 케이스와 깔맞춤 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백풀은 화이트에 이쪽에 가단나게 에어를 뚫어 놓고 깔끔하게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지포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이 어, 제품이 놀랍게도 8핀 하나로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게임 구동하는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100 중반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격인 12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 8핀 하나로, 마무리 쉬운 것 같습니다. 위치가 중앙이라서, 다소 외관상에는, 솔직히, 플러스 펜깔 주긴 좀 어려우나, 제품 자체는, 백풀이 금속 타입으로 깔끔하게 뽑힌 데다가, 옆에 에어홀도 크게 뚫려있고, 화이트에 뭐 별다른 어... 있잖아요. 뭐 다른 색깔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조잡하게 이래저래 뭐 라인을 넣어 놓는다든가 그런 거를 크게 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빠져 있네요. 다만 화려한 걸좀 원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어, 슈라우드 재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고요. 어, 중앙 펜이 좌우 펜보다 조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슬롯 살짝 넘습니다 이 슬롯 살짝 넘는 수준이라서 웬만한 MATX 보드에 꼽더라도 호환성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쿨링 솔루션이 뭐 얇아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력 소변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4 0 9 0의 거의 절반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쿨링 솔루션도 절반으로 커버가 되겠죠. 길이는 서로 비슷합니다만 두께가 확연히 얇음으로써 네. 호환성도 잡고 뭐 쿨링 솔루션은 3펜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쿨링을 보여주고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은 제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4070은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다음번에 조만간 5종 혹은 7종 4 0 7 0 어, 비교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오니 그때 재밌게 봐주십시오 외관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게임 시연 영상을 뒤로 뺐더니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제 생각에도 앞에 돌려두는게 일단 이 게임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 여러분 보고 제 표를 보면 이해도가 높을까 생각해서 앞이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앞에 게임 시연 영상, 그리고 중간쯤에 갤럭시 EX, 제가 요번에 테스트한 4070 제품의 외관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보면서, 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판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표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짧게 이전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야 이게 4 0 7공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스킵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70 스펙 기억하십니까? 뭐 코다코 대충 2300개 성능 같은 경우는 3공7공하고 4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070에서 3070 넘어갈 때 사람들이 어3070 살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usd 기준을 봤을 때 599달러에서 499로 100달러 정도 3070이 싸지기도 했었고요. 성능 증가 폭이 꽤 컸었기 때문에. 그니까, 러이 당시 가장 제일 좋은 제품이 2080ti였죠. 이 2080ti와 이 3070. 100만원 하지 않는 제품. 70만원이면 살수 있는 이 제품. 이 제품이 성능이 같았기 때문에. 솔직히. 대부분 유전 환영을 했습니다 3080은 그래도 100만원이 살짝 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높지 않냐 라는 얘기가 종종 있었지만 그 3080마저도 사실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3000 시리즈는 진짜 인기리에 팔렸고 가격이 오히려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4000시리즈 어떻게 됐나요? 어 4070을 이제 3070과 비교해서 한번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4070하고 3070의 c 다코 개수는 동일합니다 맞죠? 근데 다 메모리 버스 폭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게 뭐 중요하냐고 물어보신 분 많은데 이 메모리 버스 폭이 줄어들면요 고해상대에서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력 소비량도 사실상 뭐 표기되어 있는 TDP 기준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돌려보면 그보다는 차이가 좀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엄청난 개선은 아니라고 봐요 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요 그럼 성능 얼마나 나아졌나요?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 조금 넘게 증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70에서 3070 넘어갈 때만큼의 충격은 없다는 거죠 이 4070이 당장 뭐 3090이나 3090ti하고는 어 꽤나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기껏해야 3080하고 비빌까 말까 할 정도의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어 개수 그대로인데다가 보면은 2070하고 3070 코어 개수가 좀 늘었죠. 어, 가격도 올랐고 가격이 올랐죠. 심지어 환율이 올라가지고 체감폭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어, 499달러로 출시됐을 때 3070은 사실상 7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599달러 나온4070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정도에 구매가 할수 있으니까 20만원이나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100달러면 한 12만, 13만원 올랐다 느껴져야 되는데 환율 차이도 생겼기 때문에요.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뭐, 코어 기수도 별 차이 없고, 근데다가 메모리 버스 폭은 잘렸고, 그리고 전력 소비랑도 기존 3070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올랐어요. 성능 증가 폭은 2070에서 3070 넘어갈 때보다 훨씬 못한 폭의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왜 4070이 K사 존에서 그렇게 욕을 했고, 컴퓨터 좀 아시는 유저들이 욕을 하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가시죠? 자 요걸 머리에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니도 깔려고 그러는거야? 네. 일단 제가 4070TI는 스틱스 제품을 썼고요 드라이버 버전은 두가지로 일부 나눠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여러분 어차피 테스트할때 비슷하게 나오려면 은 기존 드라이버로 하는게 맞다 생각해서 뭐 0.01 버전 차이 나긴 하지만 어, 정식 버전이 53141로 돌렸고요 요 세가지는 그리고 4070만 53141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베타버전인 5 3 1 4 2버전 돌렸습니다 cpu는 7800 3d 를 메모리 오버를 해서 돌렸는데요 보시면 4070ti하고 4070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납니다 어, 4k 기준을 봤을 때뭐 88프레임 69프레임 뭐83 65 58 45 80몇또60몇 어, 여기는 거의 100 여기 80 여기도 거의 100 여기도 80 여기는 80, 여기 6 0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프레임이 60 정도까지는 방어가 되는 4K에서 상업 기준으로, 어, 그, 고사양 게임을, 4070ti와, 그리고, 펭균도 60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이 4070하고는, 사실, 티어가 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 증가폭이 어느 정도인데요. 어, 3080을 100% 성능을 봤을 때, 4070은, 이 3080보다 못한, 6% 이상 못한, 93.8%가 나오고요. 4070ti는 이 4080보다도 거의 20% 높은 118.4% 나옵니다 이거 두개 비교했을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거죠? 꽤큰 폭의 차이 나는거죠 25%나 차이 난다는거죠 사실 어느 정도 차이냐면 은 4070ti와 4080 차이 또는 4080과 4090의 차이가 30% 가까이 나니까 그와 흡수한 퍼센테이지가 난다는거예요 딱딱딱딱 딱딱 명확하게 성능을 나눠놨습니다 4090 절대 4080이 팀킬할 수 없고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4080하고 4070TI도 그만한 차이가 나고 이 4070TI와 4070도 그만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황 회장의 노림수가 보이는 거죠. 야 니네 돈준 만큼 성능을 뽑아주니까 비싼 거 가면 좋아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3080하고 4090하고 10%밖에 차이 안 났고 3080하고 4080TI는 67%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80t이나 90은 더 적게 차이나서 3%밖에 차이, 차이 안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일반 유저들은 작업을 하지 않으면 비디오 메모리가 오히려 적은 80이나 80t가 훨씬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 보면 은 하위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죠. 절대 돈을 더준 만큼 7 0 t 나 80, 90이 더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서로 비슷하게 뽑혀버린 겁니다. 어 이거 qhd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3080보다 못한 거 알겠고 그래도 기존 3070보다는 괜찮은 성능을 보이네요. 라고 하실텐데요 뭐뭐 그거야 그렇지 한 20% 정도 좋네요 기존 상공치룸보다 4K말고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이 많이 쓸 QHD 해상들를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죠 QHD 1 4 4 모니터에 4 0 7 0 t 갈까요 4070 갈까요 음 일단 1 4 4 모니터 쓴다 치고 여러분이 상업을 든다 칩시다 완전 프로아니요 상업 정도 든다고 쳤을 때 사펑 160, 디비전 144, 상공지 토탈 120, 어, 메트로 엑스더스 120 프로자 143. 거의 144네요. 섀도우 툰레이더 180. 어, 넉넉하네요. 보드랜드 148. 그니까 러 지금 4070ti 가면은 QHD 144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QHD 144 모니터 쓴다 그러면 제가 보통 4070ti로 가시면 충분히 성능이 나와요. 굳이 4080갈 필요 없습니다. 저걸로 상업하시면 됩니다. 풀업하든가 상업하는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저 정도가 13600k나 7600으로 조합하면은 좋은 QHD 144 모니터에 어, 게이밍 머신을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4070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 아쉽긴 하죠. 뭐, 130, 117, 90, 100, 120, 140, 120 정도 입니다 그래서 144까지 뽑히는 게임이 생각보다 적죠. 풀업도 아니고 상호 기준을 받도요 그래서, 어, 뭐, 그거는144 모터 못 쓰나요?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충 평균 100% 프레임 넘어가니까 사실 평균 120% 프레임 가까우면 이사서 모니터 써도 괜찮은 등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QHD에서 4070의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태클을 걸지 않을게요 4070 성능 나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QHD에서도 3080한테 집니다 저요 얼마 차이래요 미묘한 차이지만 98.5%로 3080이 100%일 때 살짝 부족한 성능을 보여줘요 어, 3 0팔0 지금 최고 제품 사면은 막 5, 60에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미개봉 세 제품을 갖고 온사각해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근데 이게 거의 90만원 돈, 상급은 100만원 돈에 나온다 치면은, 분명히 3 0팔0하고 비교를 할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기존 3079하고 비교했을때는 성능 차이가 제법 나는거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예전에20몇 프로 차이 나니까 기존 3079 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럼 FHD는 어떤데요? FHD 144에 4079에 어울리나요? 어 약간 오버스펙이긴 해요 뭐 보시면은 완전 풀로하면은뭐 대충 144에 맞다? 그 정도쯤 될것 같긴 해요 살짝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실종 고사인 게임 평균편에 160에 나오니까요 근데 어쨌든 144 대부분 게임 상업으로 뽑아준다 느낌으로 산다 그러면 못살건 아니죠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야 3080을 이깁니다 FHD 와야 3 0 8 0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메모리 버스폭 자꾸 태클그 걸었죠 그 태클 관계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메모리 버스폭이 충분히 여유로웠다면 사실 3080하고 비교했을 때 고해상대로 넘어가더라도 딱히 크게 처지는걸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3080한테 쳐지죠 3090도 아니고 3080한테 3 0 8 0태야 되고 그냥 3080한테도 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퀘시트 해상도에서부터요 그래서 상능적으로 어, 봤을 때는 사실 2000C에서 3000C 넘어온 것만큼 큰 빵튀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신제품 나왔으니까 조금 나아졌네 정도 느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능에는 실드 쳐주기좀 어려워요 3070이랑 비교했을 때는 20% 정도 위급이 있어요 어느 해상도에 가든 한그 정도쯤에 나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매우 괜찮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전력소비랑입니다 전력소비랑 지금 보시면 상공팔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전력소비랑 한번 봅시다 350이나 써 비레퍼 쓰니까 슈프림 근데 갤럭시 지금 EX는 180 정도 쓰죠 얼마 차이납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납니다 3080의 절반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3080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뭐 미니 케이스에 쓴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컴퓨터를 켜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한 메리트 있겠죠. 전기료를 크게 절감하거나 미니 케이스에 넣더라도 발열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든지. 그럼 진짜로 발열이 높지 않나요? 네. 사이버펑크를 실내 온도 19.2도 정도에서 쭉 돌렸을 때 평균 온도가 4070 Ti 스티는 62도. 4070 갤럭시 EX는 58도 매우 놨죠 매우 낮습니다. 58도 그리고 3080 슈프림은 콰이어트 모드를 했을 때는 76도, 퍼포먼스 모드를 하더라도 70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10도 정도 낮아요. 거기다가3070 스틱스랑 비교하더라도 4도 정도 낮은 온도가 나왔습니다. 소음은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팬 열심히 돌아서 이거 뭐 시원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음도 거의 1,2dB 차이로 오차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네 제품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44.5dB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4070 EX 갤럭시 요 제품이 전력소비가 낮은 만큼 소음도 낮았고 온도도 착했기 때문에 요거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전성비에는 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코닥코어 개수가 안 들었는데 공정이 개선됐으니까 이 결국은 이거 칭찬을 못할것 같은 게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일단 가격이 올랐는데 체감 가격은 10만원 아니고 2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90만원 정도 여러분 은 아마 구매하게 될 겁니다 뭐제라번 제품이 88만원 89만원 정도거고 쿠폰 없이 그리고 좀 괜찮은 제품은 100만원 가까이 찍을 것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찍힐 것이라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 아, 가격 측면에서 일단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기존 세대의 성능 증가폭을 생각했을 때는 성능 증가폭이 아쉽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보스폭이192 비트였던 거는 아좀 아쉽네요. 뭐 70ti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게 고해성도에서는 발목을 잡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70ti 때도 4k에서 발목 잡히는 걸 여러분 볼수 있었죠. 90ti 하고 뭐 캐시 대승 칠텐데 4 k 가니까 지더라 이런 거볼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아쉽네요 결국 최종평가가 그겁니다 4070의 상능은 4080과 거의 같다 고해상도에서는 3080의 승리고 어 저해상도에서는 4070의 승리 어둘다 소폭 정도 차이 납니다 10%까지 차이 안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대비 전력소비량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소음과 발열 해소에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기대수명값도 조금 높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정책은 매우 아쉽고요 사실 이 네이밍이 70을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의문이 듭니다. 저는 60TI 정도로 명명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평가와는 별도로 판매량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00만원 그래프카드에 투자하는 것은 심리적 저항이 있습니다 1 0 0만 넘어가는 글카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낀다고요 근데 99.9만원만 돼도 살만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제품이 89.9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채굴 걱정되는 3080 중고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제품 3080성능 비슷한데 사서 q 치 d 서 죽이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총견적 200도 안 뽑힐 것 같은데 어, 그래픽카드에 100만도 안 쓰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많이 사실 거예요 맞아요 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그 가격대 심리적 장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 가격대 그것 때문에 사실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작은 케이스 쓴다든지 아니면 은 파워나 쿨러 케이스에 돈을 좀 아낄 수 있다 어, 여기 전력 소비에 낮다는 얘기는 파워를, 뭐, 권장을 600 스탠다드 써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권장 파워 용량이 매우 낮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핀 하나밖에 안 되니까요. 파워에 돈 아끼고 케이스도 좀 비교적 쿨링 떨어진 거 써도 되고 그리고 내부 발열이 심하지 않으면 CPU 쿨러도 너무 높은 거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PC 완본체를 구성할수 있을 거예요 그그 이유 때문에라도 요 제품을 선택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PC를 오래 켜두신 분 전기료도 좀 나름 신경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저평가하냐 마냐 4공시공태보다 이게 더잘 팔릴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기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한번 정도 가격을 더 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지만 글쎄요 <웃음> 디아블로 생각하면은 또 이걸로 뭐 디아블로 4K도 될거고 뭐 KHD 프로도잘 들어갈테니까 디아블로 4 나오기 전에 13600K 혹은 7600에 이4070 조합하겠다 하신 분들 꽤나 많이 나올것 같네요 여튼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판매량은 좀나올것같은 그래픽카드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어 다양한 4070 제품을 들고와서 온도 성능 소음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뭐좀 적게 하면 5종 비교가 될 거고요 많이 하면 한 7종 정도 비교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